오늘 윷놀이를 한번 해볼건데 사실 윷놀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 룰을 하나 추가를 할겁니다 저희 좀 익히 유명한 맵인데 보트라이더라고 지난번에 파크모 상이랑 한번 진행을 해봤던 그 맵을 만드신 제작자분이십니다 라프... 라포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아 예, 아, 상큼하게 아 좋습니다 팀 선택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양팀으로 할 수가 있고 사인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고 말이 하나가 생기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웅크리기로 주울 수가 있고 버리기 키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판을 뒤엎을 수 있는 버튼은 만들면 안될것 같은데요? <웃음> 하루 종일 뒤엎어질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우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4명이서 해볼 건데 저는 사실은 그런 룰을 하나 추가해 볼라 했어요. 신서유기에 나왔던 것처럼 영어 쓰면은 처음으로 가기 이런 거. 오, 어, 오케이. 응, 영어 쓰면 처음으로 올리겠지? 딱말 하나만 통과하면은 되는 걸로 어때? 오. 어... 아, 근데 아, 아. 아, 말 하나면은 안 좋은 게 잡는 음, 재미는 있어야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말두 개. 그래, 맞아 얹고 잡고 요런 재미 있어야지. 맞지? 음. 그럼 말두개 통과하면은 이기는 거. 막 영어 말안 한다고 막. 말안 해버리고 이런 거 없기 어때? 궁금한 거 있는데 저기 한분더 계시거든요 저분 소개는 안 해도 되나요? 저분이 누구죠? 대표적인 기술직이에요 아 네. 기술직 분이시군요 아 나유즈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나유즈님이십니다 예 짝짝짝 나유즈 <웃음> 짝 나 빨강. 어 지금 연비는 마그마슬라임 팀이고 H는요. 누르셔야 돼요. 아 지금 팀이 갈렸어요 H랑 연비랑. 어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어? 이러면 H랑 나랑 팀이야? 어남남녀여야 이렇게 되면 가족으로 간인데? 들어가요. 굿. 어 이렇게 하고 레디. 레디.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첫 순서를 저쪽으로 주자. 자, 그럼 내가 유 먼저 굴려볼게. 어. 오, 뭐야? 오케이. 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신기하다. 시작이 여기인 거죠? 여기서. 그렇지. 요. 여기가 시작이자 끝이니까 이로 가야지. 개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지금 나리나 <웃음> 그냥 와야 돼 우리. 뭐 우리의 차례야. 우리의 차례야. 자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어. 그래 광수야. 그래. <웃음> 자 여기다가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어. 아 알겠습니다. 아이 위치에 오히려 좋아 우리 백도 나오면 이 미친 놈아. 백도? 다시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 다시 가져오세요. 어 나리나 윤노라 원래 윤 논다고 하는 거야. 아 맞아. 아, 어, 던져 던져. 어 버리기 키. 키키키 키, 키, 키. 끝났어 끝났어. 땡땡키키 나와 나와 나와 <웃음> 나와 어어 어. 나와 나와. 개 잘했어. 좋아. 어, 바로 잡았. 어 잡았어. 잡혔다. 잘했어. 채씨가 할 차례야. 아니지 한번더 돌려야지. 아, 아. 어니또 어. 나왔다. 어니 또. 빛도가 나왔으니 아주 좋은 상황이야. 끝이 그렇지. 좋아. 역시 믿고 아, 있었어, 광수. 자, 그럼 한번더 굴려 보도록 할까? 개가 나왔어. 개. 개. 역시 바로 잡아 버리고. 어? 잡혔다. 홀리 몰리. 어. 어. 쉣. 아? 도망가자. 개로 잡아 버려, 그냥. 그렇지. 오. 아니 어? 쟤네 좋은데? 좋은데? 아, 와 좋아 우리 사정권이야 사정권 맞아 자 간다리 나오면... 와 진짜 아니 좋아 왜 엎어버려 좋은거야 좋은거야 이게 좋은거라고? 좋은거야 왕소리 소리 잘 모르니? 내가 보여줄게 음잘 놀아 어, 지, 지워자 좋다 에라이 개같은.. 개가... 어... 개판이네 오늘 하나를 더 굴리는 거 어때? 찬성이야 맞아 어! 좋아! 어! 어, 어? 나쁘지 않아! 어? 가운데야! 노리는 운이야! 맞아! <웃음> 어! 방금! 왜? 운! 잘했어 뭐가 어, 문제야 그냥 방금이라고 아, 어 그냥 한번 해본 아, 거야 어 그냥 해본 거야 아. 광수야 아. 네 차례야 아 그래? 어.. 미칠광의 물수 짐승수야 미안한데 미칠광의 짐승수야 <웃음> 미친 짐승이야 아.. 미친 아 근데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바로 도가 나올 거란다 어.. 해.. 해어 알았어 어 다음번에 너가 두번 에어 어, 어.. 걔로 잡을까? 한번더 던지자 치우세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네. 짜증나게. <웃음> 거리다. 어 이거. 여기 어? 가다. 요거 놔두고 요거를 여기. 좋아. 아주 나랑 마음이 통했어. 맞아. 광수. 어? 뭐할수 있어? 너희의 운은 좋지 않아. 진짜 좋아. 맞아. 아직 기회더 있어 그래 그래 도, 도가 도 나와도 돼 이제 그래 그래 가보자 도 어? 에라이 개 같은 그랬지? 거 이건 어때? 뭐? 방수? 얘를 개만 가고 유수로 음. 쫓아가자 나쁘지 않은 작전이야? 이렇게 나린나턱 밑까지 쫓아가겠어? 밑도가 나와도 우리 이제 잡을 수 있어 밑도를 노려볼게 빛도가 아니야. 빛도 <웃음> 어. 뒷도, 빛도 뒷도. 빛도라는 줄 알았어. <웃음> 아, 어, 좋아. 좋아. 이게 진짜 <웃음> 그판 없는 거부활 시켜 주면 안 될까? 그판 없는 키가 <웃음> 어디 있지? 모든 많이 나오면 좋아. 어, 잠시만. 이거 아니 아니다. 여기 VAR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 이미 했대 님이. 어... <웃음> 미친 미친 짐승이었다 미친 짐승이 와이 미친 짐승. 에라이 진짜. <웃음> <웃음> 크게 당했죠? 하나 어, 어, 들어가 자 지금 나 궁금한 거 있어. 뭐? 지금 광수 심정은 어때? 맞아 미친 짐승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 다치어있니? <웃음> 물고기 심정은 어때? 어. 나 니네 팀끼줘 아. <웃음> 유치나 놀아, 참치야. <웃음> 그것도 사실. 광수가 어? 말한 거야. 어? 광수야, 아직 우리 기회 있어. 아, 그런 거야? 음. 어.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채우가 뭐를 어. 던졌어? 모게. 아니, 두 개를 가는 게 낫지 않아? 뭐 하나, 개 하나? 얘한테 잡힐 거야, 잘못하면. <웃음> 아니야, 안 잡혀. 잡혀. 지금 혹시 쫓았... 잡핀다고이 자식아 안잡다고 <웃음> 근데 새우 말 들었을 때 좋았던 적이 없긴 했던 거같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게임 어. <웃음> 아뭐자는아 <잘 무서워. 웃음> <웃음> 저 가면 눈물 you 한 방울. 와우, 걸! girl. You go p r e t t 던지는 키야. Hey p r e t t 개무시하네. 던지는 키. 던지는 거라 그랬어. 던지... 다시 들어가봐. 사실 나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어. <웃음> 아 진짜로? <웃음> 양심 구매. <보배. 웃음> 우리 아직 승산이 있어 참치가 돌리도록 해 우리는 이제부터 상, 상, 기원이 오, 잘 돌려? 뭐잘 뭐 나오긴 하는데 아그게 가지 그냥 기원이는 허기원이 이거 지나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자 왜냐면 이거는 발판 만들어 주는 거 같잖아 아 그래? <웃음> 나 사실 고백할게 조가 안 맞는 거 같아 한 가지 고백하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웃음> 아, 아, 우리 이제부터 세 개로 할까? 그래, <웃음> 말은 아니? 세 개가 들어오는 걸로 하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도망을 가야 하니까 얘를 도망을 칠까? 정말 하나하나 아, 다안 맞는구나. 얘는 <웃음> 어차피 돌잖아, 얘는. 그럼 얜 버려? 한번 버려 봐. 됐어. 광주 광수 한번 믿어 볼게. 어, 다행이다. 어, 정말 다행 이래를 얻구나. 빨리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 그것도 좋겠다. 너무 좋아. 어? 어, 날이나. 개야. 그날이나 아. <웃음> 아, 좋아. 그러면 좋아. 우리 이걸 하자. 어. 이미 저거 건드렸잖아. 아, 아주 좋아. 좋아. 맞다. 건드렸잖아. 조용히 하도록 게 규칙이 없었잖아. 그런, 그런 규칙은 없었어. 어떻게 손 대고 모른척해? 조용히 하라고 거기 저도 어? 영어 말해놓고 모른척 했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들켰잖아 다시 갔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가지 않겠어 우리 조는 양심이 없으니까 아, 일단 빨리 돌리자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 참치 저 조의 말이 이 지점으로 오게 되어 있어 어, 너희는 우리, 아니야 우리... 너희는 요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선택 아니야? 아니 선택 아니야 어떤 윷놀이판에서 선택을 해. 윷놀이 놀아본 적 없지. 굉장히 모양이선 아, 그 그렇게 놀았어.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윷놀이를 했어. 선택을 음, 음. 어디서 줘? 우리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 가와 규칙은 달라. 음, 뭐, 우리는 자유로워. <웃음> 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라니. 당연한 건데 그거. <웃음> 김정은 음. 너 나와. 어. 근데 제작자님한테 물어보다. 그러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임 넥마블 부르마블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어, 꺾거요선택 없어! 봐봐, 들었지? 선택 없어! 알았어! <웃음> 근데 광수, <웃음> 음. 솔직히 말하면 음. 나 저거 선택한다는 거 처음 들어봐 <웃음> 나도? 나도 처음 들어봐 가백가나해도 <웃음> 돼? 뭐? 사실 나도 선택인 줄 알았어 얘도 <웃음> 바보네 아니, 팀을... 나린이랑 한조를 하겠어. 마음이 이렇게 안 맞아서요. 그니까. <웃음> 러 근데 팀 나왔어요? 예? 누가 했나요? 방금 H팀이라고. 아! 요 쉿! 우린 한팀 원팀, 유 노? 광수, 요쟤 쾌퀴비! 쟤도 폭탄이야! <웃음> 진짜! 야 이거 섞어야 돼! 이거 요 아니. 쉿! 야 이거 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 언매칭이라고. Yes yes. 우리 뭐가 나올 때까지 어. 나왔어. <웃음> 아, 자 이제부터 연습 게임은 끝났고요. 본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 저기 또 초록색이야 어? <웃음> 맞네 이렇게 내가 음, 오랫디야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말 조심해라 우리가 빨간색 조로 가도록 해 굳이 방송이라고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면 안 돼? 아, 그런 걸 요구하지 진짜, 마 그... 나에게 응, 가위바위보 하자 아 어떡해? 가위바위보? 어떻게 앉으면 바위 점프하면 어. 그 가위 가위 있으면 보 가위 바위 보뭐 냈어? 가이안뭐 냈어. 우리 가 이겼어. 뭐 <웃음> 냈어. 그냥 쟤네가 <웃음> 먼저 하게끔 <웃음> 하자. 아! 아니 뭐야? 마린이 잘해. 도개 좋아, 걸. 우리 옆으로 빠지자. 그렇지. 도개 걸. 뭐그 우리 잘 맞는데? 음, 좋아. 뭐야? 우리 뭘. 가만히 있었으면 잡힐 뻔했어.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나이스. 좋아. 어? 나이살. 나이살이 너무 많아져서 다이어트를 어려워. 해야 할것 같아 나이살. 아니 나이살! 나이살 왜? 나이살이 넌 나이살이 나이살이야. 나이살이야 너무나도 확연하게 들렸어 그 단어 아니, 우기는 모습이 되게 한남자스럽다난 원래 한남자야나 집도 한남으로 옮기려고 웃겼으니까 <웃음> 봐주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돼? 어, 어, 안돼 안 돼. 아니 말이 되면 인정을 해줘야지 아니 아, 나... 예능적 허용을 해줘야지 이거를 한번한번 정도는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진짜 하남자 하여자야 음 우리 하남자야 어 그래 어, 나, 나 우리, 우리도 하남으로 이사 가려고 괜찮아 당당해지라고 아 봐봐 봐주세요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봐줄게 가랭이 사이로 기어봐 제발 가랭이 사이로도 기어게 해주세요 막히잖아 시스템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야, 잠깐만 지금도 영어 썼어. 아니, 아까 아니, 건 아니. 봐주고 이번 건안 봐줄게. 아니. 아, 아, 그냥 정말 탁월한 선택이야. 아, 우리가 아. 많이 봐줬어. 나 믿어. 이거 잡자. <웃음> 그냥 한, 하나도 안 나오게 하자 그냥. 아, 한, 아, 하나도 어. 못 나오게 아니, 잠깐만, 그냥. 을 뽑아 그냥. 음? 오빠 한 번만 봐줘. 아리아 그렇게까지 하지마 <웃음> 너무 구력적이잖아 영비 <웃음> 우리 한번 봐줄까? 한번 봐줄까? 여기로 갈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잘할까? 오빠라고 불러야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쟤는 정말 크게더라 잘한다 아 하나 먼저 갈까? 엎어도 갈까? 두개안 <웃음> <내, 웃음> 되죠? 안 되죠? <웃음> 어, <웃음> 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네? 나리나 어? 내가 조금 미안해? 그.. 이제 내가 계속 던질까? 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나리나 어? 오빠한테 힘한번 줘. <웃음> 나무거 너가 무거워. 택한 거잖아. 빨리 기원이 오빠라 안으로 그래야지. 안으로 깡으로 버텨라. 빨리해. 오빠.. 힘, 힘내. 어! 힘낼게! 아, 아 이런.. 아니, 나.. 멘탈 공격방 아 멘탈 다시 돌아와 <웃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개로 가면 난 잡힐 것 같거든 내 생각도 그래 요거를 가자 그래 그래 둘이 되게 잘 맞는다 그러게 <웃음> 어 너무 편하네 이게 좋지 <웃음> 어 그렇지 어 개판이 어, 그래. 들었다 한번 도박해보는 게 어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방송인이잖아? 맞아. 쟤는 너무 이악물고에 네. 재미없게. 그니까. 러 우린 방송 안 켰어? 어 맞아. <웃음> 우리 방송 안 켰어. 응? 음. 음? 뭐야? 어? 이걸 하이.. 아, 아. 여기 갈까? 나는 저들의 운을 믿지 않아. 맞아. 자, 나 저격총. 보여줘. 어. 저격총. 자,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와, 나왔어. 오빠, 이거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빨간색. 더한걸 보여 주면 나도 동의해 줄 거지? 오빠, 해 주세요. 라보 해. 어, 그러니까 뭔가 애교가 조금 더 감이 돼 있어야 될것 같긴 해. 이거 해야 돼. 어, 관... <웃음> 나... 강수도 해주면 안 돼? 나 강수를 아, 그러니까. 듣고 싶어 오빵! <웃음> 광... <웃음> 어야 이거 이거 들어가 주자 음. 좋아 <웃음> 정말 개 같은 상황이야? 어? 아니야 우리 여기 좋아 좋아 좋은 상황이야 오오오 어플 수 있다 좋은 오. 상황이야 잘했어 강수 우리 좋아. 멀리 멀리 가야 돼 이제 이게... 음. 감탄사는 조금 절약해 보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한와 우와. 우와. 우와. 도망가봐.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다음에 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웃음> 조용히 해. 모윳. 모유 어. 모윳 가능해? 그거. 그럼. 가능한. 어. 너가 <웃음> 아까 오빠 소리 듣겠다고 봐줘가지고 <웃음>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래도 난 만족이야. 자. <웃음> 광수야. 절대 두고 나오면 안 돼? 하. 와와 이야. 우와. 는 오빠 소리를 다 들었어 맞아 이긴 김에 광수야 오빠 소리 한번더 해봐 닥쳐 패배자들아 <웃음> <웃음> 이겼는데 왜 이렇게 뿌리 났어 <웃음> 이겼는데 <웃음> 왜 이렇게 잔뜩 화가, 잔뜩 화가, 화가 잔뜩 나지? <웃음> 정말 짜증이 나어 <웃음> 그러니까 오빠 나 이겼어 해줘 <웃음> 오빠 <오빵>, 나 이겼덩 <웃음> 아이쿠 이러고... 저버렸네 아아 아, 아, 아, 아, 저버렸어 너무 아쉽다, 아쉽다. 조용히 아... 패배자 아... <웃음> 근데 쟤도 오빠 소리 참 좋아해 아니 나 나린이 한정이야 아니, 아 진짜? <웃음> 진짜로 마음이 있다면 난 응원할게 아니, 아니, 왜냐면 영상각을 뽑아야 하지마. 되거든 아, 놀라운 건 뭔지 하지마. 알아요? 방송 끄고 연락 한마디도 안해 어? <웃음> <웃음> 우리 대화 안 돼? 그럴 것같 카메라 볼 때만 그래 어. 아 이게 바로 말로 만든 쇼 윈도 부분가예 yes. <웃음> <쇼> 윈도 <웃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 의견은? 도 커플 어, 거야 미안한데 다음 영상으로 우결 그런 거 잡지마 큰일나 어? <웃음> 각 잡지마 너무 잡히는데? 성세치 김나린 아바타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뭐 반대는 아니에요? <웃음> 와너 요즘 좀 외롭니? 정신차려 정신차려 너 혹시 청쇄치 이거 산란기니? 아 제철이 7에서 9월 맞네 이제 곧 다가오네 아 제철이 7에서 9월이야? 다가오네 아 그래 지금부터 드릉드릉 할 때긴 하지 <웃음> 그걸 예스라 그러면 <웃음> 한 10월부터 차갑게 식을 예정 <웃음> 가을남자 되어버릴 예정 <웃음>